네. 안녕하세요. 웰컴십니다. 오늘은 다크 모드 2편과 3편을 동시에 찍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2편이 너무 쉬워서요. 음.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네. 화면을 시면이 음, 예. 부분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다크 모드를 하려 합니다 파일 누르시고요 쭉 내려보면 계정 클릭 그리고 유닛 오피스테마 색상형을 눌러서 검정 누르시면 끝!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어, 엑셀 이렇게 이렇게 바로 보이죠. 엑셀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변했죠. 파워포인트도 워드도 뿅 이렇게 바뀌죠. 모든 이 메뉴들이 까맣게 바뀌니까 다크 모드 1단계는 완성됐죠. 스 1단계 다크 모드 완성. 네. 저는 아무래도 엑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기본납 다크모드를 적용해 봤자 제가 작업하는 부분은 어,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크모드가 적용이 안 돼서 배경이 하얀색 화이트라서 눈부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연구해 보다가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여기 있죠? 요거 요걸 이용해서 작업 공간도 다크모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크모드를 작업 공간에도 적용시키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서식을 눌러야 되는데요. 조건부서식 세규칙 그리고 이더 많은 셀만 서식 지정을 누르고 이셀 값을 빈셀로 변경해 줍니다 빈셀은 요 비어있는 셀을 의미하는데요 이 셀을 해 놓고 이제 서식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우기를 지금은 하얀색인데 까만색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짠어이한 칸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방금 이 규칙을 만든 를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규칙을 누르고 이 적용 대상을 이걸 눌러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전체 셀에 적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작업 공간도 전부 까맣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근데 이 상태로는 엑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테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두꺼부서식을 눌러서 규칙관리 금값을 어, 포함하는 셀을 다시 더블클릭해서 서식 이 테두리를 어, 하얀색으로 짠 해서 윤곽선 눌러주시고 확인 확인.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저는 어, 하얀색으로 하니까 좀 눈이 오히려 좀더 아픈 느낌이라서 다시 한번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직 관리, 규칙 어, 편집, 서식 그래서 이 색깔을 이두 어, 번째 거 검정 텍스트 1 35% 더 밝게 이걸로 해주시면 윤곽선을 눌러줘야 됩니다. 확인 확인 적용 확인 그러면 좀 나름 눈이 편한 상태의 다크모드가 됐죠? 이 테두리도 잘 보이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l 로우꾹 헬로우 어... 근데 이 글을 쓸때 컬러가 블랙이라서 또뭘 작업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관리 인값을 포함한 셀을 더블클릭 해서 서식을 눌러서 글꼴 그리고 이 색을 하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확인 확인 확인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글을 입력할 때 하얀색이 되죠. 안녕, 저는 별풍시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럼 이렇게 오피스 2019에 다크모드를 적용하는 방법과 추가로 엑셀 작업 공간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다크모드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뿅뿅뿅뿅뿅뿅뿅